저는 나 네, 가거다 안녕, 덤티비요. 시청자, 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혹시 내 차의 하부를 관심 있게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평소엔 보이지 않는 부분이고 운행만 하다 보니 하부 쪽 관리가 수월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제 겨울도 지나고 따뜻한 봄도 오고 했으니까 내 차의 하부는 혹시라도 부식된 곳은 없는지 한번 체크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윤생이이미녹설고 부식된 곳더 이상 진행되지 않고 안심하고 오랫동안 쓸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동튜뷰와 함께합니다. 동티뷰, 녹은 공기 중에 포함된 수분에 의해서 발생이 되고 그 외에 산화제또산성물질 염, 염기성 물질에 의해서 더 빠르고 가속화되게 되지. 그러니까 녹은 강철의 철이 산화해서 원래 상태인 산화철로 되돌아갈 때 자연적으로 발생되는 거지. 그럼 차를 리프트에 띄어올려놓고 자동차의 하부를 한번 살펴볼까? 보는 것처럼 대부분의 철제 부분이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있고 군데군데 부식이 진행돼서 녹도 많이 슬어 있는데 특히 여기 백일라인 중간 머플러 같은 경우는 부식돼서 파손되기가 쉬운 곳이지 만약 부식이 오랫동안 지속돼 파손이라도 되게 되면 적지 않은 비용으로 교체를 해야 하고 그럼 이렇게 이미 부식이 진행되면 복원하기가 힘들까? 그래서 내가 이미 부식이 되었어도 또 보기 흉해진 부분을 다시 복원시키고 녹이 재발되 지 않도록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줄게. 일단 복원 작업을 하기 위해서 내가 준비한 게 있는데 아, 요거. 러스트 컨버터 앤 프라이머라고 씌어 있는데 말 그대로 녹 전환 과 프라이머의 두 가지 역할이 한 번에 가능한 제품이야. 이 제품의 특성은 화학적 변환 과정을 통해 녹 그러니까 산화철을 안정적인 불활성 물질인 자석철로 변화를 시켜주고 또 추가적으로 비활성 코딩 막을 형성시켜서 산소와 습기에 의해 부식되는 것을 막아주게 되는 거지. 똥티뷰 제품의 특성에 대한 설명은 이렇게 끝내고 효과는 어떤지 알아보려고 내가 미리 작업을 해보고 작업 영상을 준비했는데 영상 잠깐 볼까? 어, 내가 두 개의 물건에 테스트를 해보았는데 하나는 녹이 엄청 생긴 자동차의 허브와 또 하나는 역시 녹이 엄청 생긴 각파이프에 시공을 해봤어. 계속 보자고. 여기 보이는 게 영상에서 보았던 것들인데 확인을 해볼까? 시공 전 부위는 보는 것처럼 녹이 무척 많이 생겨 부풀어 올라 있는 상태였는데 반대쪽 시공 부위는 아주 깔끔하게 정리가 되고 프라이머 코딩까지 돼 있는 상태지 손으로 만져봐도 전혀 거친 느낌이 없을 정도로 아주 만족스럽게 됐네 그럼 시공 후의 결과를 확인해 보았으니까 제품의 사용 방법과 시공 방법을 알아볼까? 여기 내가 소음기가 달린 자동차 중간 머플러 하나를 떼어 왔는데 보는 것처럼 부식이 많이 진행되어 가는 상태로 녹이 생겼지 이곳에다가 시공을 해보자고 사용 방법은 사용 전에 제품을 충분히 흔들어 잘 혼합될 수 있도록 해주고 제품을 바를 표면에 먼지, 오일, 그리스, 왁스 등이 남아있지 않도록 깨끗하게 정리를 해주고 수면에 벗겨진 페인트나 녹은 브러시나 사포로 잘 정리해주고 제품을 바를 때는 거품이 생기지 않도록 잘 바르고 가능하면 직사광선을 피해 그늘에서 작업을 하는 것이 효과적이야 작업이 별로 어렵지는 않지 이렇게 바르고 난 후에 최소 24시간이 지나면 완벽하게 프라이머 코딩까지 마감이 되는 거야 아,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잘 보셨습니까? 내 차의 하부 유심히 관찰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봄도 되고 겨울동안 고생한 내차 관리도 받을 겸 가까운 정비업체 방문하셔서 점검도 받으시고 내 차의 하부는 어떤지 한번 체크해 보시고 혹시 녹슨 곳이 있을 땐 오늘 보신 방법으로 빠르게 처리해 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내 차는 내가 네, 알렸다. 수고했어, 동티뷰.